대연한 고향도 백두산이고 강용한그 기상도 백두산인 천하무족의 백두산 혁령강군 영조조선인민군 백두의 밀림에서 탄생의 첫 고고성을 터친 역사의 그날로부터 장장 다섯 대.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선길 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온 우리 혁명 무력은 제세의 천출명장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위대한 당군의 긍지 드높이 복제의 핵을 정의의 핵마치로짚부시며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이업을 기요히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선인민군 창군 85돌 경축 인민군 협주단 음악무용총합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